아, 뭐, 답답하세요 어. 기다려봐, 나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냥. <웃음> 됐어. 야집으로지진진 오, 무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데스스퀘얼드라고 하는 출시된지는 조금 오래된 4인 협동 퍼즐 게임입니다. 스팀 리모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풀동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게임 스트리머 편집자랑 썸네일러들인데 게임 패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 패드 다한 번씩 사서 지금 앉혀놓은 상태입니다. 땡큐! 선님 대박자! 자, 일단 그거부터 하자. 자기소개. 경력순으로. 네 안녕하세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있는 준입니다. <웃음> 네, 준씨가 무슨 색이죠 지금? <웃음> 저노랭이야 노랭. 그 다음. 안녕하세요. 초록이가 된소복입니다 초록 원숭이가 되셨습니다. 원숭인가? 원숭이 아니야? 키! 귀엽네. 이구나. 모자 되게 귀엽다. 네, 귀여운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네, 파랑 곰돌이가 된두 번째 썸네일러 노호입니다. 귀엽죠?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이! 이게 약간 피코파크 같은 협동 게임이라서 한명 이라도 잘못하면 다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네모가 <웃음> 뒤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아 오늘 많이 죽겠는데? 와, 3, 와 3, 이렇게 지금 많아? 몇 개가 있는 거야. 아, 저다할 생각인가요? <웃음> <웃음> 빨리 깨면 되지 <웃음> 뭐. 어, 일단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처음부터. 발간색이 나이영. 아밀지마 자. 이 이렇게 발판에 자신의 환... 색깔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와인은 와인은 둥글. 오오오. 정수리에서 빛을 쏜다고? 뭐지? 저 감탄스럽대요. 어 이거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로 하자 치킨 쏘기오 마이 갓! 큰일 났다. 네 지금 이렇게, <웃음> 이렇게 되면 <웃음> 정신 반짝 차려도 못 하잖아. 어? <웃음> <웃음> 아! 아 파란색 블럭은 파란색만 지나갈 수 있나봐. 아. 음. 아 그럼 아, 파란색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 블럭이 같이 움직이네. 아 그럼 파란색이 어절 떨어뜨렸네요. 파란색 어, 오른쪽으로 가봐. <웃음> 아. 어, 어. 됐다. 됐다. 아니 왜미고 아니. 와시는... 미냐고. <웃음> 아니. 어? 어. 초록색 먼저 가고. 초록색이? 어. 어. 어. 어. 어. 초록색이. 어? 뭐 뭐야? 초록색 되는데? 뭐야? 초록색 저거 음. 어떻게 없애? 초록색 어? 뭐좀 해봐 아우와우와우와우와 와우와우와우와우와 어? 어? 어? 어? 저기요. 어떻게 하면은 조 생기는 거지? 아 내가 일로 가야 되네. 아 밟으면 아, 안 되네. 아아 아아 파란색이 제일 <웃음> 먼저 가야 돼. 파란색. 아 어, 벌써 머리 무서워. 아픈데? 너희들 생보다 괜찮네. 게임이 꽤 복잡하구나. 초록색 오세요. 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일로 가면 돼. 그리고 내가 요리로 가는 일지 야! 아, 고품질. 아, 자, 일죠 벌써 지금. 고품질은 뭐야? 초록색이 누구라고? 저요. 소범이요? 어, 소범이. 오늘 치킨 쏘나요? 이 직원한테 치킨도 얻어먹는 날이 오는구나, 내가. 빨간색 노려 아, 이게 너 가만히 있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내가 여기서 어? 가만히 안 있으면은 나의 치킨 사수되는 건가? <웃음> 제발. 그건 제대로 안받어 지금이 기회야. 간다. 어? 자, 간다. 어어어 어? 어? 어? 어떻게 하지? 어, 어? 어? 어? 어 어떻게 하자? 아, 아저간에아 뭐야 나 노란색 절로 가야 돼? 나 나도 절로 저... 가야 되는데? 내려가 잠시만. 내려가면 네. 돼어아 돼. 뭐야 이제 어떻게? 제가 초록색 뒤로 가봐요. 뒤로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걸? 아 어! 깜짝이야. 일록 가면 뭐 돼? 어? <웃음> 일단 각자 근처로 가봐요. 어 지정된 색상의 블럭을 같은 색의 블럭이 밟지 않으면은 반응이 없네요. 나 올려주세요. 어떻게, 아, 어떻게 올라가? 어! 와 아이가! 어 아무도 방이안 했는데 <웃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초록색 네모 밟아봐 어... 모르겠네? 내가 밟아봐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는데 아~~ 같은데. 알았어~~ 응? 아 좋아. 이거... 아~~ 저렇게... 아~~, 아, 아 세상에... 어, 파란색 먼저 가면 안 그럼, 돼요 그럼 저 도, 먼저, 먼저 가야죠 아니 제일, 제일 먼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건 나고 이게 자기? 파란색. 싸워서 오세요 저한테. 그래. 그 위에 제가 올라가서 소봉실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위에 소봉실을 얹어. 아 간다. 그러네. <웃음> 어, 뭐 이런 게다 있노. 자, 귀여워. 초록색 배달고. 여기 오, 사장님 아, 좀. 주렇게 똑똑해. 짜증나. 와 대박. 아유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려가? 딜리버리 서비스네요. <웃음> 플리 딜리버리. 매우 만족해요. 배달팀 <웃음> 무료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주목할만함. 훌륭한 성능. <웃음> 요..뭐야? 요주의 인물이라 이건.. 어? 뭐, 뭐지? 아..붕마감기이네.. 아, 어? 해주나, 자신의 위치에 뭐야? 따라서 아. 레이저 빔도 같이 움직이거든? 어? 어? 다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어! 나! 나 빨간색으로 뭐야? 갈 거야! 아니야 나 가면은 파란색이 죽는다! 어? 파란색 숨어! 어? 어디에? 위로 파란게? 위로! 노, 노란색 가봐! 어? 가면 안 되죠! 그럼 파란색 못 나오잖아요? 그러네? 와 이거 누구 먼저 가야 되냐? 노란색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 번,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볼래요? 내.. 내 옆으로 와봐요! 노란색.. <목소리> 응. 이러면 안나고 간다, 간다. 일 파란색 먼저 가봐요. 안 닿게 <목소리> 조심해야지! 어? 아, 아이씨! <웃음>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이 먼저, 저기, 어, 어. 뒤로 가고. 어, 이제 어, 그치, 됐어, 됐어. 아, 어, 아, 가면 된다. 어, 사장님, 가. 빨리 내려가세요. 내가 가고? 내가 가면 안 돼, 내가 네. 가면 안 돼. 초록색이 먼저 가야 돼. 왜요? 아 상관없어요. 이제 그냥 가면 돼요. 아, 진짜. 야, 내가 가면 준이 죽는다니까? 소영님이가려주아요 그러네. 빨리, 자리 가세요. 그러네. 됐다 됐다, 됐다. 아 준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짜증나 <웃음> 아이똑똑뭐야 지금 치킨 속에 생겼는데 그러네 해도 저작 드럽게 어렵네 진짜 아 뭐야 아유, 귀여워 마세요. <웃음> <웃음> 뭐지? 뭐야? 아 이거 안축되면 죽는 거야? <웃음>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어보자 밀지 마세요 왜 쳐는 거야? 아 뭐지? 초록색 밟지 말아봐 초록색 밟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어어 어. 이거 발판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은데? 파란색 어,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 나 아, 밟으면 지금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 동시에 밟자. 빈곤해. 파란색은 너무 파란 파란색. 파란색 저기 왼쪽 위에 있을 거 같아. 자나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다 죽었네! 낄낄낄! 이제는 <웃음> <웃음> 문제대로 풀리고 죽기는 누구보다 많이 죽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이거는 <웃음> 어, 자기 색깔만 그거 어, 나 가려줘야 가막가주고 해야돼 요? 네, 자 소봉 가잇잇잇 <웃음> 귀엽다. 여 가시 뜨고 이런 거 아니지? 아 근데 소범이 저것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해줘야 되는 거 같은데? 내 해줘야 되나? 저거 상자. 있잖아. 상자가 아, 필요한데? 상자를 옮겨서 아, 야 되는구나. 음... 그러면 네, 상자를 먼저... 옮겨서 저기 이거, 이거를... 거어어 어, 아니지 아니지. 어? 반대쪽으로 옮겨어야지아 쉣! 반대쪽으로 해야되네? 바닥에 밀어. <웃음> 아, 아니, 어? 아니 뭐야? 자 빨아주면... 자살했어. <웃음> <저 차선했어. 웃음> 뭐지? 에이? 밀지마! 밀지마! 아 귀엽다! 아아! 아. 아. 부비부비! 아부비부부비그렇지 아. 부비부비. <웃음> 그렇지 초록색으로 부비부비. 밀고 초록색을 오케이. 먼저 넣어봐자자까그 <웃음> 다음에 내가 갈테니까 그준 조금만 위로 올라가봐 나 불안해 살짝만, 살짝만 아 어, 됐어 됐어 다인 쭛! 굿! 어? 이제 잠깐만, 내가. 잠깐만, 노란색. 어, 아. 가면 되지. 이제 어, 가면 되겠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 좋아요? 열정! <웃음> 어? 이거 대각 대각선이네, 어, 이건, 이거는. 이건, 이건 또 아니, 대각선, 이거 나 그래? 우리 추적해, 계속. 서로 야. 안 닿게 조심해서. 어? 잠깐만, 사장님 먼저 가셔야 될것 같은데. 아닌데? 그럼 아. 난 아. 어떻게 가? 아, 가려야겠네. 아, 음, <웃음> 이런 식으로. 소모마좀 밀어줘. 아래로, 아래로. 됐어, 됐어. 아니 너무 너무민 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좀 올릴게. 뒤 올라가 올라가. 엄마나 할비가기도랍니다자 어, <웃음> <웃음> 여기 됐다. 경계 분사석. 야 분사표. 몰라 몰라. 노란색 <웃음> 뭐야 이거? 아 <웃음> 나... 그렇게. 오케이 나 간다잉. 컴온. 진짜 나잘 나왔어. 어아 잠깐만 나 여기 준님 여기 그거 누가 이거 상자 필요한데? 그 <웃음> <응. 웃음> <웃음> <웃음> 상자 좀 밀어주세요. 아 이거 이거 밀어달라고. 조심해요. 저 웃깁니다. 다들 알아서 피해. 오케이 나 주시게. 어, 어, 어, 어 어디로워나 여기로 갈 거거든요? 초록색을 오, 막으면 오케이. 돼. 어, 그러면 돼. 됐어, 됐어. 다 됐어. 됐어? 어. 됐어? 자, 이제 파란색 아. 가면 돼. 네, 어린 시절 로 아. 가세요. 기 어우, 너 파란색의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것이 <웃음> 중요하게 달려있는 것 음. 같은데. <웃음> <웃음> 나 이거 밟아도 돼? 밟아보고 싶다. 모르겠어요. 밟으면 어떻게 되지? 어... 어. 오케이. 내가 이서운리를 건너야 될것 같은데. 야, 저 파란색 저 오른쪽에 까시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 웃었어? 오른쪽 까시보야. 어떻게 해야 돼야 되지? 저 박스를 나한테 갖다 줘. 저기 있네. 거였어? 저 노란색 발판. 저 노란색 발판을 왜, 왜? 밟아줘. 아이, 까시무서운데 어. 저기. 그치. 내려갑니다 탕. 어. 아니, 오케이. 와! 망청아! <웃음> 아이, 준 때문이다, 아, 이거. 내가 이거 눌러줘야 되네. 아, 저... 너는 가고 내가 이거 밟고. 자, 그렇지. 쉬워주고 가고, 오세요. 내려가고. <웃음> <웃음> 이거 다 나, 내가 컨트롤 잘못한 게 아니잖아. <웃음> 이거 억울한 지금이야, 이거. 굉장히 부당해요. 어쩔 수 없어. 피지컬로 피하든가. 어 씨, 핑받네? 잠깐만. 이게 파란색의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발판이 바뀌네. 아 파란색 그발봐봐 아, 답변하세요. 뭐 기다려봐. 나 무서워, 무서워. 보이호 <웃음> 됐어. 오오, 긴깁, 너무 긴깁. 야, 어 너무 밀지야지마 지시나 아, 진짜! 아, 아. 우무서워라아나 <웃음> 뭐야 진짜. 오이네 <웃음> 이거 무효로 해주세요. 준소봉 걸로 해. 몰라.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저 갑니다. 몰라? 몰라? 몰라? 어?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그때 아? 나 이제... 어 뭐야? 아 낚는 <웃음> 아, 거였어. 아 뭐. 이런 거였구만 멀리 떨어져 있었네앞 블럭이 없었어. 그럼 아니, 이거 여기 거, 어떻게 지나가? 거, 어떻게 가냐? 내가, 아, 초록색이 내가 위로 초록색 이으로 떠나는가 봐요. 위로가 위로가. 초록색. 어맞네 어, 맞네. 어나도내가이 어, 오케이. 노란색 밟아보면 아하. 한 명씩 보내는 거구나. 사장님 와봐요. 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미안해요! 오. 아, 아! <웃음> 밀어! 나밀냐 아, 뭐. 뭐? 아? 아니 왜 그래 다들! <웃음> 왜 그래 음, 사장님 올라타 봐요. 제 배달시켜드림. 노란색으로 올라타요. 이 사장님. 오. 초록색 보내줘. 노란색 타 셈. 됐다. 어. <웃음> 어. 좋아. 아, 좀, 미지 좀 마세요. 미지 미지 마세요. 아, 미지 마세요. 아, 미지 마세요. 아, 미 <웃음> 아, 지지 마세요. 아, 미지 마세요. 아, 미지 아. 아. <웃음> 마 아, 미리마졌지마지 마세요. 지마밟지마 밟으면 안 돼. 아, 밟으면은 그러면 은 아, 사장님이 비켜줘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어. 일단 파랑 빨강 다저 끝으로 가서 비켜줘요. 초록색 지나갈 수 있게. 초록 먼저 저 끝으로 보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 일단 나와봐요, 둘이. 이제 자리를 체인지해. 자리를 체인지하고 어. 아 제가 밑으로 갈게요. 오 똑똑해. 어, 한 명씩. 아니, 그건 왜요?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암살이야. 죄송합니다.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암살이야. 자, 준 올라가. 준 올라가고 준 올라가. 아니, 아니, 그 위로 올라가자! 고 <웃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되아 <웃음> <웃음> 어, 소보면 어, 로 와. 나랑 어, 자리 저... 바꿔. 어, 돌아가. 어, 어.. 어.. 지금? 어.. 어, 어, 어그요 어, 몽키 내려오고 <웃음> 그 어, 왼쪽으로 피하고. 어, 나와, 나와, 곰돌이 와서 왼쪽으로 간다. 어. 어, 이제 이제 몽키가 가면 돼요. 됐어, yes. 벽기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와, 준아만 안 죽었어. 이 아, 이때까지 이거... 많이 죽었잖아요. 홀려서 죽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뭐야, 내왜 나와요. 개에다 대줘. 어, 위 가가지고... 뭔가 묘한데? 옆으로 옮겨요. 준! 준! 아니... 준님, 준님이 아. 옆으로 옮겨야 돼. 어. 준 그래서. 가. 아, 이렇게? 예, 아, 땡큐. 아, 나는 어디로 여, 가? 내가 밟아야 되나, 이걸? <웃음> 아, 여기 있구나, 나. 여기. 응? <웃음> <웃음> 뭐야? 발바 발바. 어 몰라요 나 밟는다? 어? 오! 와우 이건 지아 잠깐만 아 이게 왜? 내가 밑에 아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 잠깐 저, 저기, 아. 저기로 가면 아크로가놀려잖아아 저기 있어 아 저기 있어 아니, 저기, 아 저기 저 일단 파랑 한발바봐요 내가 아, 밟아봐요? 소범 죽은지도 모르는데? 소범 아, 죽은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저기 안, 닿, 안 닿을 것같아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밑으로 어? 내려가지? 와와 야! 뭐야! 나 전혀 웃겼어! <웃음> 신기하다. 뭐야 혀없 이건 맞지? 으악! <웃음> 아 깜짝이야. 저게 <전겨>! 나도 밟아! 너무해! <웃음> 아 이게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공포네. <웃음> <뭐야>? <웃음> 아 공포네. 뭐야? 너무 쭉쭉쭉 무인!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있다! 쭉쭉 무섭네. <웃음> 밟은 거야. 어. 나나 갇혔어. 저, 저 파란색 밟으면 제가 <웃음>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밟아봐요. 궁금하니까. 아안 좋네. 이게 초록색만 밟으면 되는 건가? 나 네, 왼쪽으로 네, 가면 없어요. 죽지 않을까요? 아제 뒤에 있어요. 제 뒤에. 아, 아 이거 이래? 저 어떻게 해? 아, 아 가는구나. 아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 저리로 노란색 가야 되네. 아이 초록색 왜 자꾸 날 노리는 거야? 저 대포! 초록색 왼쪽 끝으로 가! 야! <웃음> 아 이게 내가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거구나. 어 그러네. 와와 와. 와, 와. 아, 다 오케이 오케이. 게 아니라 에이, 거기 님 <웃음> 아 거기 서님 죽어. 지금 보니까 그래. 그 소봄이 밟고 있는 발판이 소봄이 왼쪽. <웃음> <웃음> 미명 소리 뭐야. 아니 잠깐만. 어? 레이저가 날 따라오네. 네. 아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레이저가 날 따라오는 거야. 근데 또 내가 엄지 내가 나, 뭐? 내가 해도 못 돼. 뭐? <웃음>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나 너무 웃기다나저기로 어떻게 넘어가? 준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 봐. 아래로, 아래로 가. 어, 내가 여기 있어야 너희들이 안전하거든. 파란색 저 가스 좀 치워 봐. 나 일로 가 가고 싶은데. 응? 할 수가 없어. so.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내가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now. I d 색 n 저 k 있고, 내가. <웃음> 너무 아파. 내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게. 그, 그, 어, 어, 됐어. 아, 가. 이러면 제가 이제 넘어가 t know. I d o 미안한데 좀 나와주게 미안하면 다야. 어 가가가. 끌 가면 가, 가, 안 가, 가. 가만 있어. 아, 아직 아직 아 들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안 오른쪽으로 안 가야 돼. 야. 오른, 야. 멈추라고 멈추라고. 멈추라고. 멈추라고. 그래 됐다. 오케이 <뭐라> 해결. 안 해결인데. 안 해결인데. <웃음> 야, 초록색이. 초록색이 <웃음> 아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 아. 초록색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초록색. 아 저로 가서. 어. 저로 와안돼안돼안돼안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미션으로 안 돼. 레이저 안 하니까 빨리 와. 아닙니다. <웃음> <와. 웃음> 저 레이저 모임. <웃음> 해 아, 아 네. 이제 파빠르 바로. 아. 아. <웃음> 드디어. <웃음> 와, 죽은 거야. 와, 많이도 아. 죽었네. 아, 이 숙였네. 저, 숙였네. 잠깐만. 다 나를 노리고 있는데.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려 아, 아, 우리 목표는 누구? 어, 나, 나를 노리면 어? 안 돼. 나, 나랑 어, 일찍 상상이 누구요? 되면 안 어. 되고. 어... 귀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피해서 가봐요. 죽죽 죽, 죽. 사장님이랑 사장님이 잘 움직여서 잘 피해봐요. 나나 나 오긴 왔어. 사... 사장님이 먼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을 사장님이 박스랑 대칭을 하면서 옮겨야 된다. 헤이 어떻게 할까? 아, 파란색 부터에 있어요? 그럼, 파란색 부터파란색 어디 있어 나나 여기 중 바로, 바로 위에 있어 아 저기 바로 위에 있저 저분 바로 위에 있어, <웃음> 바로 위에 있어. <웃음> 중 가만히 떡 저분 바로 위에 있다고? 아시네 어. 어 됐어 아와 <웃음>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거 <웃음> 나 간다 어 와라 안안 아, 밟고 일단 이렇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맞 어, 좋다 좋다 이게 맞는데 어, 어 거기 거기 딱이야 <웃음> 저 갑니다 이동 일단 와. 어. <웃음> 오케이 돌리는 <웃음> 중 어. 오케이 일단 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네, 우리가 좀 움직여야 돼요. 가만, 하면서, 소봄이 잠깐만, 너 미쳤나봐. 너 내려오지 마, 죽여버릴까? <웃음> 자 됐어. 이제 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맞아. 소보미만 내려가, 어, 어 내려와, 어, 내려와. 어, 어. 됐어,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웃음> 준 주, <준, 웃음> <준> 왼쪽으로 조금만그 맞아, <웃음> 나랑, 나랑 움직임좀 해야 돼요. 어 잠깐만, 여기에서 지금 오케이. 랄랄랄랄 아, 뒤로... 아, <웃음> 됐어! 나.. 나 간다! 무비... 무빙 막해 아니 <웃음> 아, 아아 <아니. 웃음> 너무 빨리 왔어 미안해 <웃음> 너무 빨리 왔어 <웃음> 그래 내가 생각이 없었다 아, 또 그래서 <웃음> 아, 또 <다 했는데. 웃음> 아, 누가 빨리감기 좀 해주세요 응, 이 Ok 이런 좋은 같은데? <웃음> 됐어! 자, 잠깐, 나도, 나도 <웃음> 됐어 다다다다 됐다. 와! 들어. 이이게 이렇게 여기도. 밸런스가 맞아 버리네. 이. 개그린네. <웃음> 그냥, 그냥 운빨인 것 같은데 내가 볼때 그러니까, <웃음> 죽는 거는 뭐야? 이거 어? 그렇네? 이거 뭐야? 빔이 아닌데? 이거 다 독. 아아... <웃음> <웃음> 자소상소범 했죠? 그니까 이거 가리면 <웃음> 빔이 나와. 어. 아 가리면 아니야. 빔이 나와. 왼쪽에서 네. 뭘 해야 될것 같은데? 나뭐 아무.. 여기서 통과도 못하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사장님이 일단 저로 가야 될것어 같... 어.. 객관로 어, 너... 맞잖아. 뭐야? 어떻게? 어떡하냐? 야야야야! 초록색! 소범! 네. 레이저 막고 있어! 레이저 네? 주둥이 막고 있으라고! 아~! 오케이! 어, 아 맞네! 맞네! 맞네! 네. 그네. 야 이거 뭐지?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얼마가? 여기 일 파란색이 저빔 막아주세요. 어 파란색이 빔을 막아주면은 이제 준이 움직일 수 했습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움직이는데? 라라 <웃음> 아니지 내가 여기 가면 빔이 없어지잖아. 아오 그러네. 비켜봐요. 더더해요. 열오 거기. 아내가 오케이 슈. 사눈이 막으로 슈. 막아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길 치워. 저 가.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아우라 <웃음> 발판을 밟으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발판을 밟아도 레이저가 나오는 건 몰랐는데 나의 죽음으로 그걸 알았으니까 됐어. 발판을 함부로 밟으면 안 돼. 둠칫둠칫? 둠칫둠칫. 둠칫, 어이 뭐야? 아이등치는 드럽게 커가지고 자꾸 걸리네. 초록색이 제일 먼저 밟.. 발... 초록색이 어? 지금 저... 제일 먼저 밟으면 안 되고 일단 나와있어 노란색이 아,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빨간색 어? 발판으로 가 파란색 빨간색 발판으로 가 야아 어 응. 노란색 발밟야 나와 됐어. 이제 파란색 가아아어 아. 가고 밟지마 밟지마 밟지마 어, 안 밟아 어, 초록, 초록색 안 밟아. 가고 초록색 가고 어,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이제 되겠네 들어가면 돼야야 야. 야. 야. 아이씨 <웃음> 음, 이거, 이거 내가 나, 왠지 나가기만 밟으면 큰일날 것 같이 생겼지? 호봉 <웃음> 조심해 나 밟게만 하면 당신 끝이야 지금 아, 에? 날 따라오네? 호봉이 타겟이야? 닌이 노란색 타겟이에요 <웃음> 밟지마! 안 돼! 호봉 <웃음> <서범, 웃음> 내가 빨간색 타겟이고 님이 노란색 타겟이라고 아 타겟 다 다르구나 자 파란색 음, 고! 오지마! 밟지마! <웃음> 아이고! <에? 웃음> <놀람> 아이고..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절대 없잖아. 의도한 게 아니야 아, <놀람> 소리어 일단 손나 아, 나갈 수 있게 해줘 어? 그러니까 저, 지금 참. 초록색이 노란색 레이저, 레이저 피하고 숨어 아. 있어야 돼 아, 같이 있어야 돼 빨리 와 일로 와 아, 어, 어, 됐어 됐어. 이건 밀, 밀주었거든, <웃음> 됐어. <웃음> 어, 자, 이제.. 이제 초록색 가. 어? 초록색 가라고 초록. 이새끼 준이 어? 발판을 안 밟으니까 레이저 안나온다 아, 그래네왜 <웃음> <아니>, 그... <웃음> <웃음> <웃음> 나만, <먼저> <웃음> 나만 <죽어야> 되지? <웃음> <웃음> 야 되지? 왜야 되지? 야몰라 그거 어떻게 돌아야 돼요? 어? 그러게? 그거 어떻게 움직여? 이거, 이거 왼쪽, 이거 방향 키 방향 피. 어? 도전자재 달성했어. 아 진짜요? 어. 응. Shut up and dance. <웃음> 다 같이 춤추면 은 되는 건가 봐. Shut up and dance. 오오. 오 예스 베베. 아 그거 춤출는 건가? 거기 okay, 맞아요. 아나 가도 되죠? 어가 어, 가. 밟아도 돼. 엥? 에? 내가 초록색 아 레이저빔에 맞았어. 내가 초록색 어? 레이저빔에 어? 레이저 맞았어. <웃음> 뭐지? 왜 찾아? 어, <웃음> 어이! 아니, 뭐야! 왜다 <웃음> 대가리가 터지는 거야? <웃음> <웃음> 뭐 도전과제 없어요? 도전과제? 나와, 빨리. 쩔어, 벤, 쩔어. 쩔어, 벤, 줌, 나 벤. 이제 소범이 들어가. <웃음> 괜찮겠지? 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 이게 약간 <웃음> 그, 너무 제대로 밟으면 안 되고 살짝 걸치듯이 밟아야 돼. 아 이렇게. 것 같거든? 어 그래야 노란색을 준이 막아줘. 됐다. 노란색 빔을. 그래. 아 내가 막아줘야 돼. 아 어그 어, 상태에서 아 같이 들어가 같이. 아 우리도? 우리도?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그렇구만. 가 들어가 들어가. 맞아? 어 들어가. 됐다. 야. 이게 <웃음> <웃음> 되네. 어여 어 뭐야 다 어디 있어? 뭐야 다 어딨어?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하나씩 내려오네. 아아.. 오케이. 아, 흔들고 있지. 아, 오, 어지러워. 오, 아, 어지러워. 에? 어디로 가야 돼? 나 이거 밟아도 돼? <웃음> 너무 궁금한데? 밟으면은.. 밟으면 막아질걸요 어. 밟봐 밟아, 밟아봐요. 어, 빨리 가, 빨리. <웃음> <웃음> 아, 아, 아, 들어가지네. 아, 바닥으로 들어가요? 꺼지네. 그러면 내가 이걸 밟아야겠다. 어? 아저 저게 꺼지. 어? 똑같이. 밟으면 아, 그냥 내려가네. 아, 아, 이해했어, 어. 내려가 이해했어. 있어. 어,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걸 밟고 밟을... 아 이렇게 구나? 나는? 으악! <웃음> 이씨. <웃음> 웃겨. 자, 노란색 발판 준비. 해기. 그, 그거, 그 노. 나 주는 아래 거 밟고 난 왼쪽 거 밟고 그 소보미는 와. 아래 거 밟고 노는 나 먼저 아, 아, 들어간 너무... 다음에 어. 아무거나 밟으면 돼요. 일단 소보미 좀 제대로 밟아. 나 불안해 죽겠어. 이렇게? 됐어. 잠 음... 잠깐 뭔가 이상한 뭐? 어? 어? 아? 아아아 아, 아, 그러면 두개다 넣어야 되네. 그러네. 어 잠깐 비싸네. 야! 야! <웃음> 이걸 밀어버리네. 이제 재잘해 보자꾸요 방금은 망했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 영원히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뭐든 아니야 아니야. 또 다른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막아 주면 돼. 오이. 아, 이걸이거 이걸 이제 막아 준다고. 아. 어, 들어갑니다. 저 들어가요. 몇똑똑해 들어가. 오! 그, 오 내가 이렇게 막아 주면 되겠다. 게임 진짜 신박하네. 휴. 이제 갈길 찾아 떠납시다.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 소범이 들어가면 아안 돼. 나 가야 돼. 나 먼저 간다. 응. 음. 귀엽네. <웃음> 넷. 넷. 와, 너무 잘하고. 와, 나만 안 죽었다. <웃음> 정말 놀랐네요. 버스가 맞다니까. 아, 어, 뭐야? 이건 뭐야? 아, 나나 나, 나 파란색 어? 나 쫓아온다. 노란색 나 쫓아온다. 나는 잠깐 아, 움직이지 마. 아! 아, 초록색이 쫓아오네. 야, 초록색 나 쫓아오네. 야, 초록색 나좀 빨간색 나좀 가려줘. 초록색 나좀 가려줘. 초록색 나 가려달라고. 나못 나 가려줘. 요못 가려준다고. 아니, 멈고를 아무 뭐? 아, 아 밑에 있구 나처럼. 오 아이 개새. 개사... <웃음> 오케이 나간다이. 오케이. 색색색색 <웃음> 색. 빨간색이 저춰 음, 가려줘야 돼요. 자 가렸어. 파란색 아, 나와. 어, 파란색. 이제 저를 어, 가려주세요. 파란색가 다시 올라가. 나 덜... 나랑. 같이 아, 아니 나랑... 아, 바... 아니. 어 미안 아나 내가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 가라 파란색. 내가 내가 철저히 막아줄게. 조심 조심. 막아줘요. 오케이. 와 이거 다 같이 가야 저. 돼. 아 잠시만 소범씨 갈라면나 가려면은... 막아주러 가야 되는데? 파란색 어? 다시, 파란색 파란색 나, 움직여면... 파란색 다시 <웃음> 움직여야 돼. 파란색 다시 움직여야 돼. 계속 어, 가. 나를 어, 주님이 <웃음> 막아주고 주님은 파란색이 막아주고. 파란색이 파란색, 빨간색이 막아주고. 조심해.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네? 쫄지 말고 그냥 가.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아니 밀지 말고. 방금 원숭이 소리 진짜 들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원숭이가 먼저 움직이면 준이 알아서 따라서 막아줄 거야. 왜 준이 먼저 앞장서고 있냐고? 아니, 어, 이러면 파란색 먼저 가야 돼. 이제 파란색 먼저 가. 저안 맞거든요. 어, 빨간색, 빨간색. 어? 아, 나 위에 보고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었어미안 아, 저기요왜 가요? 그냥 뭐죽으셔야 식으로. 아유, 진짜 개 어렵네. 아, 이 동선은 완전 어, 잘 나... 꼬아놨다. 아직 염 가야 내가 막아줄 거지. 있어도 되지. 아 진짜 뿜질뿌질 음식이네. 야호, 속 터져. 이게 맞지 아, 아, 아, 아,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님 먼저 가치, 주님 먼저 어어 오케이 와아나 아아아 엄청 많이 죽었네 한번안 죽었네? 응오야 음. 뭐야? 오우 빨간색을 내가 막을 수 있어 나무가 못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지? 아저 발판은 <웃음> 내가 밟을 수가 없구나 저 발판은 아, 네. 어 노호가 소금 씨, 음. 박스 좀 왼쪽으로 밀어줘 저거.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소범이뭐할거 없어? 노호가 지금 내려와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밀라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른쪽으로 밀으라고! <웃음> 됐어. 그 다시 레이저 다시 박아. 가 소범 가. <웃음> 어 됐어 이제 혼자 가. 너 밑으로 <웃음> 내리면 죽는다? 어돌아서 아, 어, 글로 돌아와서. 가 글로 가. <웃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땀 나. 에이. 와우 <목소리> 자업자들 자업... 할 말이 없 자... <웃음> 뭐야 나왜 여기 있어 여러분 아래 공기 좋으신가요? 윗공기는 좋은데 더러워요 어, 뭐야? 저저 저 어떻게 가? 저자들 저, 가만히 있어봐요 어, 어, 어, 아씨네너 아, <웃음> 밟으면 잡고. 안 된다? 너 된다. 밟으면 안 된다 노시 혹시 혹시 삐졌어요? 아니요 상처받았어? 아, 이 저리가. 저리가. <웃음> 내가 파리의 <웃음> 댄스를 쳐 줄게. 사장님았으면 미안해. 진짜 사장님 지금 발부로 가요 이러면 이러면 자꾸 발안 돼. 그러지 마. 아니야. 니가 여기는 님들이 해야겠다. 먼저 밟아야 돼. 님들이 먼저 밟아 봐. 어? 안 돼. 나는 밟면 사장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피하고 사장님은 자기 발판 밥을 발부로 가고 사장님이 일로 와요. 어. 어쩔 발. 뭐? 얘 남서범스. 안나가 가. 그다음 너 있어. 이제 제가 문제거든요. 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알았어 자 거의 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숨겨봐요. 노호가 옆으로 한 칸만 치워요 옳지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아이고 탑승감 좋다 자 다시 밟을게요 다시 밟고 <웃음> 자 다시 노호가 발판 밟아요 어달좀잘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치우고 <웃음> 옳지. 어, 승차 가서 여기에서 노호 다시 발판 밟고 아니야 밟으면 안 되네. 밟으면 안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내가 가면 되지 않을까? 왜? 아니 괜찮아. 밟아도 괜찮은데? 어, 오케이. 그러네. 배달고. 어. 음. 어. 다시 밟아. <웃음>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여기 버리 서비스가 좋네요. 이거 일단 밟지 마세요. 밟으면 안 돼.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이거 이거 누가 맞다. 먼저 하지? 비춰야 돼. 아! 자. 어 내가 먼저 나왔어야 됐는데. 그래 노우가 제일 먼저 피했어야 되는구나. 아 진짜 게으럽네. 배달공? 밟아줘. 배달공짜. 방금 껌 맞았네 사장님. 맛있는 피자. 잠깐만 잠깐만. 야, 숨님 <웃음> <주님> 맞았어. 고 아, 이제 개옥제에해 미안해. 미안해. 여기. 사과의게요 오,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서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파란색이 사과. 지금 피한 상태니까 이제 아, 내가 피하면 돼. 피한다. 이 제가 너? 먼저 밟아요. 아, 아, 오케이. 그다음 나야. 그 다음이 소범이야. 어, 그래. 그러니까. 아, 어, 어, 어. 내가 하든 상관없어. 어. 자, 아, 드디어. 야. 와. 와. 와. 아. 힘들어나 힘들어. 나 힘들어. 패드에땀 차잖아. <웃음> 어, 뭐야? 패드 사자 마자 지금 소속기다끼얹게 어? 어? 생겼네. 아. 어, 어. 뭐, 엘리베이터야? 발판도 돼. 돼? 발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발 밟아요. 밟으면 어, 레이저 발사될 것 같은데 소범이가 잘 피했네. 나나 밟는다. 아하. 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됐어! 어. 아. 어? 잠깐만 노란색! 밟아볼래요? 준? 아, 워프를 오케이. 와 워프를 하네. 오케이. 자 다시 레이저 끄고 준 밟아봐 이쪽, 앞에. 이쪽. 이쪽. 이거 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어어. 어, 아, 그거. 어, 그거.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게 열리는구나. 아, 아 네, 해봐. 해봐. 난 저기로 이거, 가면 되나? 저 밑에 거로 가면 되나?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네. 거기 빠지면은 영원히 나락이야 나락. 내가 어.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밑에 워프가 빠져도 있고. 빠져도 돼. 날 믿어줘. 한번 가볼까요? 어. 빠 빠져 봐봐. 어차피 뭐 죽으면 자. 죽는 아니 <웃음> 그걸 그렇게 <웃음> 빠지면 어떡하니? 아니. 아 어, 이거 없네. 내가 앞으로 빠질 줄은 진짜 몰랐네. 자 밑으로 쑥 들어가고 오른쪽. 그다음에. 아소범미가저기 음. 뒤에 발판 발 봐봐. 뒤에? 어, 뒤에 여기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앞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뒤에 있는 거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어? 됐어? 자. 빨간색 레이저 맞고 음, 오케이, 자 자, 자 아. 노, 내려오고 간다 오케이. 굿 유우. 올라가고 <웃음> 오케이 자리 아. 가세요 자, 이제 준만 가면 되는데 다, 자, 앞으로, 앞으로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네, 근데 <웃음> 어 됐다. 자 됐다. 풀안 네, 해. 어, 네 갑니다. 좋아요. 네. 어. 와 <목소리도> 아, 진짜 너무 멤들다 얘들아 내가 소리 지른 거는 다 <목소리도> 게임을 위해서야 알지? 사과의 댄스 <웃음> 안 쳐. 상처 받지 않기. 안 쳐래. 오 뭐야 뭐야 뭐뭐뭐 뭐.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자 다들 사과의 댄스. 돌려봐 초록색이 누르면 돌아가네 전체가. 한번한번더눌러요 아! 뭐야! 아 아니, 내가 파츠로... 잖아노란색은 관통되잖아유! 아기 파츄. 자, 초록색 밟으시고 한번더 밟아요. 옆으로 뗐다가 다시... 어? 에? 아 이게 아, 안 이게 되네. 떼면 그렇게 되네. 아, 아 우리의 위치부터 바꾸자. 자, 다시 원상태로! 잠시 후...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 나와! 허리가! 접촉하지 마. 아, 야, 야, 야, 이 어떻게? <웃음> 어떤 잘해? 놈이 이거 발판 밟보 아, 자개 깜짝 놀랐네. 안 때? 때 빨리. 됐어. 자 파란색 아까 그 있던 노란색 쪽으로 가야 돼. 노란색. 자 소봄이 아래로 내려와요. 자 노호 노란색 쪽으로 가요. 노란색 쪽으로 노란색, 가시라고 그게 초록색이에요 그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가시라고요! 아 아니구나 미안 <웃음> <웃음> 자아왜 음. 그러시나 자 위로 올라가세요 아 왼쪽까지 마시고 어네 아, 위로 초록색 입장 입장 이제 노호가 나와서 어어 어, 여기 그래, 가는 거기, 거 맞죠? 거의 들어가고, <웃음> 가만히 시작했거의 <웃음> 들어가고, <웃음> 들어가고 이제 소보이가 왼쪽으로 비켜주고 음, 가면 되겠다 올려줘요. 다시 밟아 오십쇼코코코아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지 뭐해 뭐 뭐해 소범아 뭐해 밟아 밟라고 <웃음> 어. 아 됐구나. 아아 아, 앉아 있었네 저기. <웃음> 자 다들 화해 또... 댄스. <웃음> 빨리 파지 풀어야. 어. <웃음> 아 비비지 마. 어, 가리비 어, 그래?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발판 없나? 어, 파란색 아무것도 없어. 발아봐요아 음. 음. 그러면은 아, 그럼... 준님이 가야 되는 거 같아. 어 준이 가야겠는데. 어 준이가 준. 오씨 무서워. 무서워라. 꽁꽁꽁. 다시 본에어 아, 뭐야! 개놈하네 <웃음> 진짜. 아 개놈하네 진짜. <웃음> 궁금마세 나보고 어? 동의를 구하라고. <웃음> 내가 먼저 이거, 간다? 내가 어. 제일 나중에 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됐다. <웃음> 이 내가 제일 나중이야 <웃음> 여러분 먼저 먼저 가세요. 빨간색 먼저 가. 아 음. 내가 먼저 가는 거구나. 네. 아, 제가 그러네. 뒤에서 막아줘야 돼. 그러네. 오케이. <웃음> 아, 빨간색. 내가 네, 여기 이렇게 어, 있으면 네. 되고. 그렇지. 어 맞아. 그렇지. 오, 어어 어. 예, 너무 그래 진짜. 보면은 이렇게. 죠 음. 그리고. 꼭 맞아. 노란색. 어... 아니,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파이야만, 자, 잠깐만 잠깐만. 도 가야 된다. 어 파란색이 먼저 가서 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 맞다 그럼 안 되는데. 그어 이거. 파란색이 노란색. 노 노란색 친구. 빨간. 빨간색으로 오세요. 아거안 되네. 이거 뭐야? 일단 아, 아 내가 진짜... 아까 어, 내려왔으면 됐는데 <웃음> 내가 아까 내려왔으면 내 위쪽이 비잖아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 돼 그냥 아, 맞아 죽으라고요? 죽죠 그러면 어 그러네? 하 리...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돼요? 플림이 아, 오른쪽으로 나와보면 아 잠깐만 사, 사장님 주... 그냥 빨간색 밟아요 아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내말좀 들어줘 준이 빨간색 밟아는 밟아 어 맞아?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자 하고... 자. 자너가아오케 아, 이렇게 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씨 자아 야아자한 번도 안 죽었지 웅으흐흐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우리 아픔을 서로 나눠요 <목소리> 위로 올라가면 텔레포트 된다 어? 나도 월, 뭐. 아, 다 같이 텔레포트 타고 네, 이제 뭐. 서로 블럭을 서로 조정을 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 그럼 일단 내려가 봄잘가 아이고 이거 막었네 아,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빨간색이 먼저 가야 된다. 아, 맞네. 기다려 봐요. 아, 거기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다시 들어가세요. 왜유그래야 제가 텔레포트 하죠. 아하. 텔레포트는 굳이 끝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가시라고요 네. 저도 이제 가야겠네. 아이고나못르지세요 어디로 가? 아이고 아이고 짝 끼네. 잘좀 빼. 색색 받아야지. 뭐자자자준준 <웃음> <웃음> 준. 빨리 와. 어자그 다음에 나도. 아우 겨살좀 빼세요. 내려가, 내려가. 먼저 가요. 옳지. 슈, 슈, 슈, 슈. 사장님도 빼세요. 주, <웃음> 자 우리처럼 오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이러면 빨간색이 못 가는구나. 아니 그걸를 빨간색이... 막아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아, 어. 아니 이거를! 여기 어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막아. 하고... 초록색이 두개다 막아. 야개 똑똑해. 와 생일 뭐야? 길길! 어, 파란색이 잠깐만. 먼저 가야 돼요. 파란색이 먼저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요. 어? 아! 아니, 그만해. 그만 진짜. 네가! 그래, 다는 여자는 알았잖아, 그지? 렇 아, 다시 알았다. 하는데? 꼬비 꼬비. 내다. 파란색 뭐, 한 번, 파란색 저거 밟아보세요. 너네 볼따구에 지금 홍조 생김. 어, 어 뭐야 꼬이였죠? 원숭이 짱귀여. 어? 어 잠깐만. 어어 어? 이거 밑으로 다 내리니까 이거 된다. 오와 오오 어? 개꿀. 오 편법. <웃음> 이 기능이었다니. 위지. <왜> <웃음> 자 나도 올라갔다가 자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다들 내려가. 소범 씨한 칸만 더 내려와서 앉아. 응,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위로 올라. 그렇지. 어, 어머. 이제 걸리면. 그리고 어, 걸리면. 약간 아아 어? 어... 이러면 될이 나는? 몰라. 어? 아니 아니야, 밑으로 이거 밑으로 쭉내려가 제가... 앉은 상태로 밑으로 쭉 내려오라니까, 음... 소보이 앉은 어? 상태로 안 이동 못해요. 뭐안 죽어. 돼요? 아 그럼 가면 돼. 죽잖아! 아 이게 미묘하게 닿아서 그래.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갔으면 안 닿았을 거야. 이게 막 앉아서 이동할 때 약간 뭐지? 걸려가지고. 사장님 뭐예요? 우리 그 앉기 아, 너무 재밌더라고. 받아주세요. 앉지도세요. 저만 앉아. 백만 볼트.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누르면은 초록색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먼저 보내야 돼. 가 가. 안 앉아도 돼. 가고 어. 여기서 내가 내려. 너 가. 너 가서 앉자. 너가 가서 앉아. 철푸덕. 그렇지. 철푸덕. 요. 내가. 이렇게 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hein? 푸는 거 아닌데 일단 편법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에? 편법 아닌 것 같은데? 편법 아닌 거 같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비상사태캐넬라다자됐다아 왜? 렉 내려와가지고 와 <우와>, 깜짝이야! 깨빨라! 오우... <웃음> 깃빨한... 살벌하네 <웃음> 자, 노란색 어. 와서 밟아. ]い? 초록색 피하고. 어, 오케이. <웃음> 나 이거 발때는 순간 딱 싸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야, 파란색 파란색 옆으로 붙어. 자, 초록색이 아. 와. 뭐라고요오 오시라고요. 컴온요. 자, 파란색 내려가. 초록색 음. 붙어 옆으로. 나 내려가. 오. 피셔 이놈들아 초록색 <웃음> 위로 올라가. 어? 가 가봐 가봐. 봐봐. 아, 아, 아, 아.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옆으로 가. 그 옆에 밀러. 아니, 아니 왼쪽으로 밀지 말고 너도 아, 밀지 맞다. 말고 가만 있어봐줘. <웃음> 아니, 나 노란색이 밀리는데 그러면? <웃음> 노란색 와. 아, 노란색이 밀린다고 요 아, 내가. 밀려요. 밀려요. 아, 어, 소리가, 저리 저리가자 됐지? 자 가, 가봐요. 아, 발봐. 자, 가만히요. 위로 올라가시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파란색 밟지 마요? <웃음> 파란색 밟으면 안 되는데? 어 밟으면 안돼 어, 밟으면 일단 노란색을 안 밟아 밟아볼까요? 어? 노란색 노러면... 일단 밟아볼까요? 어 파란색 밟아봐요 이이 이 상태에서? 아오야야 아, 뭐지? 제 저렇게 똑똑할 리가 없는데? 하하하한거 <웃음> 아니, <너무 웃음> 아니에요? 아 이러면 끝난.. 끝난 거 아닌가? 자, 밟은 상태에서 노호가 옆으로 어, 잠깐 네. 다시 오면 아 아니, 오케이 아니, 아니, 오케이 아! <웃음> 미안하다 내 능지가. 아 너무 아쉽다. 다 했는데. 아, 다 했는데 자 다시 처음부터 초록색. 이제 다시 소범이가 왼쪽으로 가. 아아 아. 주님 앞에 준이고 발박. 준이 밟고 그 다음에 내가 밟고 그 다음에 <웃음> 노호가 밟고 그 다음에 소범이 밟으면 돼. 알았지? 나 먼저 밟는다. 맞네요. 어. 아, 오케이. 자, 노호. 그 소범 소범 하고. 아, 소범이 어 가만히 있고. 자, 오! 됐다! 와 됐다! 야나 그만할래. 나 그만할래. 어, 나, 그만 <웃음> 나 그만 아, 진짜 아. 농담이 아니야나 지금 목이 다 쉬었어. 아. <웃음> 자 그러면은 일단 Death Scared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원래 많이 죽은 사람이 주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이남 탓으로 <웃음> 죽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판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재밌다.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네요. 더하기는 내 모가지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웃음> 여기할수 있구나 어? 뭐야? 누가 껐어? 뭐야? <웃음> 누가 비키 <B> 눌렀어? 뭐야? <웃음> <웃음> 누가 비 <B> 눌렀어? <웃음> 자 그래서 데스스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인사해 빠이빠이 안녕 <웃음> 유방 <유와. 유파. 웃음>